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지금 제 옆에 어 게스트로 나와 계신 분은 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고민일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요 지속가능한 패션 과연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간략하게 디자이너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오픈플랜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요. 식물성 소재만을 사용해서 플라스틱 프리 98%, 비건 100% 컬렉션을 디자인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 환경이나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 생각이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일에 반영되어서 오픈플랜을 런칭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사실 디자이너님을 처음 만나 뵀던 게꽤몇년 전이에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진짜 불과 얼마 안 되었을 때 처음 찾아뵀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지속가능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서 어, 그런 한국의 브랜드들을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찾아뵙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많은 그런 브랜드나 혹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인상 깊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분이 바로 이옥선 디자이너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 이번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게 된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콜리젯 바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는 그 열망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좋은 제품의 요소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기억에 굉장히 남았던 진정성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 디자이너님께 연락을 이렇게 드려서 <웃음> 이번 여름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한편으로 디자이너님은 어떻게 저희 제안을 <웃음> 받아들여 주셨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 우선은 저는 저희 오픈플랜을 기억하고 다시 연락을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런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어, 기쁜 마음으로 네,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와. <웃음> <웃음> 저는 받아들여 주셔서 또한번또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디자이너님과 나눈 적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셨는지 그 꿈을 뭔가 가지게 되신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 때는 그걸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뭔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 것 아. 같긴 한데요 어, 고등학교 <웃음> 때 친구가 생일 선물로 패션 관련 잡지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탑 모델? 뭐 이런 제목의 잡지였는데 지금은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델들이 매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었거든요 뭐 패션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모델들이 앞장서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멋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어쨌든 저런 업계에서 일을 한다면 나도 저런 멋진 어, 일들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련 학과로 네, 가서 공부를 하고 네, 일을 시작하게 을 됐죠 이렇게 뭔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어떤 어,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의 패션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해서 환경과 관련된 환경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시작하시게 된 걸까요? 음, 뭐 하는 일에서는 그런 고민을 실천하거나 어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한 채로 디자이너 생활을 쭉 오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그런 요구가 저한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괴로웠던 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지 못한 점들이 괴로웠지만 뭐, 아무도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지 않았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이랬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안 만들 수 있을지, 뭐,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창하게 말하면 야생동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들의 삶을 잠시나마 단편적으로 보지만, 인간과 같은 공간 안에서 살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안타깝다라고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삶이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개인 생활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이걸 실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런 환경이나 동물 생태계의 문제가 커질수록 이게 제가 하는 일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라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거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어, 이런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해외 브랜드의 사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공부하게 되면서 아 저들처럼 처음부터 할 수는 없을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할수 있는 것을 이제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지금은 처음 런칭 했을 때보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벌써 저는 한참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다고 하시니까 혹시 뭐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아쉬움을 느끼고 계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어떤 물건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지속가능한 것 이것은 아닌 것 친환경 제품의 대명사로 많이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 오가닉 티셔츠가 있는데 오가닉 티셔츠는 친환경적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오가닉 코튼이라는 것은 그 섬유, 그 면을 어떻게 재배했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재배할 때 농부들과 이것들을 어,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어떤 어, 어, 대우를 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이것을 어, 재배하고 작업을 했는지 또 지속 가능성에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섬유를 어떻게 염색을 했는지 염색하는 과정에서 폐수 처리라든지 어떤 화학물질의 사용을 건강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어떤 그 섬유, 원단 그 자체만을 또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 같은 오가닉 코튼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오가닉 코튼 제품에다가 염색도 뭐 식물 염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윤리적인 어 어떤 거래 방식을 통해서 했다든지 하면 이것은 더 지속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모든 사람들이 처해있는 환경 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쉽게 구하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 친환경적인 것 이것은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비건 소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식물 염색의 비중을 더 많이 늘리고 싶고요. 오가닉 섬유의 비중을 더 많이 늘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에게 남은 숙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거에 막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포장제 이런 거 관련된 것도 문득 떠오르고요 이게 제품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쨌든 뭔가 이런 그 비닐 같은 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것은 기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본다라는 관점이고 저는 어, 나름대로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엔지세드 뭐 사이에서 갓생살기 뭐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 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속가능한 패션도 이건 지속가능한 패션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다른 생명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며 살아가 보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윤리적인 노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면서 물건을 소비해 보고 싶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런 걸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부족하지만 굉장히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시는 관점에서 어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고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소재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조금 제약이 생긴다든지 거의 대부분의 창조적인 무언가는 제약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매우 제한적으로 있어요 그게 브랜드의 색깔을 어, 나타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소재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그런 플라스틱성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이나 이런 소재들을 사용할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어, 색깔 예쁘네 그리고 어 트렌디하다 뭐 블링블링하고 예쁘고 딱 아이캐칭이 되면 그 소재를 집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재를 집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수수하고 너무 소박해 보이고 이런 이유로 집지 않았던 소재를 의도적으로 이게 이래서 예쁜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집고 이런 소재가 다른 많은 분들한테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런 플라스틱성 소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색깔도 어떻게 보면 쨍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쪽이 기준이고 이쪽이 이거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이쪽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제품 자체를 보고 아 예쁘구나 혹은 어떤 내가 필요를 한 어떤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구나 라는 의미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디자인해 내는 것 그게 이제 제 역할이자 제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거는 뭐 굳이 꼭 어,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쁜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디자이너님 대답을 들어보니까 는아 이게 제약이 아니라 정체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다양한 스타일을 다루고 싶고 너무 미니멀한 스타일만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도전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의 어떻게 보면 은 이제는 약간의 정체성으로 잡힌 게또 그런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는 편도 있고 한데 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 디자이너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이게 제약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그 멘트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더 많이 공감이 간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랑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이 여기까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웃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연스러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이번 콜리제 바이 여름 컬렉션도 준비를 하게 된 거였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콜리제 바이 오픈 플랜 프로젝트를 하면서 컨셉으로 잡은 것이 더 퀘이스트 포 네츄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패션이란 무엇인가? 뭔가 타고난 패션? 그리고 자연 그 자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패션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고려하셨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한 가지씩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선택한 소재는 린넨이라는 섬유가 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린넨은 우리가 쉽게 말하고도 부르는 식물 섬유인데 아마 네 거의 제일 오래된 식물 섬유 중에 하나죠 인류에게 <웃음> 아주 오랜 기간 사랑을 받는 소재인데요 보통 면 티셔츠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조금은 고급스러운 텍스처가 표현이 되는 린넨을 사용해서 티셔츠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혹은 출근 룩에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티셔츠를 제안해보자 그리고 함께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어떤 디자인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죠 네, 여러 상황에서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어, 무색무취가 아닌 이런 요소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소매에 볼륨감을 넣자였었는데 적당한 볼륨감과 기장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 절개선을 넣어서 어떤 어 은은한 그런 효과를 주는 것까지 아주 적정한 그런 정도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뿐만 아니라 사실 넥라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어 너무 라운드 지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보트넥도 아닌 적정하지만 시원스러운 그런 라인을 잡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어, 콜리젠님과 입어보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또한 그 티셔츠를 단독으로 입었을 때와 다른 아이템이랑 레이어링 했을 때의 정도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실제로 스타일링을 해봤을 때 청바지랑 입어도 괜찮고 뭐 원피스 같은 거랑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괜찮고 또 한편으로 재킷 같은 거랑 같이 또 입었을 때도 너무나 멋스러운 그런 티셔츠가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티셔츠 뿐만 아니라 원피스에서도 저희가 고려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드레스는 특히 단순히 린넨 섬유만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텐셀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텐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텐셀은 나무의 펄프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원단인데요. 이 텐셀이라는 섬유가 지속가능한 어떤 섬유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공정 때문에 있는데요. 이 공정에 사용하는 용매와 물에 사용해서 이게 폐수로 나가지 않고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음 공정에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펄프를 채취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그런 나무도 어떤 숲에서 어떤 나무를 베는지 이렇게 추적 관찰이 가능한 이런 재료들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소재여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얘기할 때 텐셀과 뭐 린넨 이런 소재가 꼭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지속가능한 패션 환경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쭉 해오기는 했지만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고 이 제품들이 디자인을 한건 아니잖아요 어네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는 뒷모습인 것 같아요 앞은 최대한 깔끔함을 유지하면서 뒤로 돌아섰을 때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런 디자인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끈으로 조절해서 입을 수 있고 그끈 자체가 이렇게 늘었던 어있는 모습 자체도 아름답고 어,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디테일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그게 단순히 이 원피스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디자이너님께서 예전에 작업을 하셨던 그런 작업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 작업물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저희가 헬싱키 패션 이크에서 선보였던 옷인데 오름 드레스의 특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디자인 요소가 숨어 있는 드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 드레스가 왜 기억에 남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드레스는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뺄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빼보자 용기 있게 아주 얇은 원 바이원 립 원단이라는 저지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스퀘어 네크라인에 아무것도 없고 몸이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나는 이런 옷이고 뒤에는 이렇게 속옷 라인 부분에 이렇게 제가 구멍을 물방울 모양으로 팠어요 그래서 속옷 없이 어, 자유롭게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 드레스는 모델을 고르면서 어, 이때 모델 중에서 트랜스젠더 모델 분이 계셨거든요 그 모델 분이 입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모델을 선정을 했고 그패션이크 백스테이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모델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 나는 가슴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라고 해서 제가 그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어, 가슴이 없어서 도이 옷을 입는데 혹시 불편하세요? 이랬더니 어, 나는 그렇진 않아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이 네 남자로 태어나셔서 네 트랜스젠더 이렇게 성 전환을 하신 분이니까 네 가슴이 없는 채로 네그 옷을 입었고 저는 그 사진을 가끔 그 해신기 패션 이크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사진을 종종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드레스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오름 드레스도 그런 감성, 뭔가 자연스러운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희 콜리젭 바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실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도 좀 디자이너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번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봤어요 디자이너님은 오늘 인터뷰 혹시 어떠셨나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편하게 그냥 친구랑 수다 떨듯이 얘기해서 너무 즐거웠고 이제 벌써 끝인가요? <웃음> 네, 벌써 끝이 났습니다. <웃음>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포말린넨 티셔츠와 오른미디 드레스는 콜리젯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름 시즌에 꾸준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